버를 보면은 열차 이용이 불가한이이용이해주시 저기요. 죄송합니다. 여기 좀봐주어저다 별기 없어. 최고 금주다요 I'm going to the t o Thank <laughs> you.